네, 동키뮤직 예배인도자학교 10강입니다. 찬양 받으신 하나님 찬양하는 우리 제6장 찬양하는 자들 3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찬양 사역자들 파트 2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찬양하는 자들이 세 부류가 있는데 먼저 가장 넓게는 음, 피조물들이라고 했죠 우리는 지음받았기 때문에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인간 믿는 자들은 그 지음받은 자들 중에서도 구속함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이유가 더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속함 받은 자로서 또 주님께 찬양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부터 다루고 있는 내용은 바로 우리가 음 구속한 받은 자들 모든 성도들 중에서도 특별히 찬양사역에 부름받고또 비전이 세워진 자들 바로 찬양사역자들은 또그 중에서도 찬양할 이유가 더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음 성경에 어, 나타난 찬양사역자가 누가 있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당 시대에는 많은 자들이 음에 관한 직분을 맡았는데 음. 해망과 여두둥과 아삽을 리더로 해서 어, 연주나 노래 등을 적절히 분담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어, 역대상 25장 1절에서 8절을 어, 긴 구절인데요 그 중에 어, 중요한 부분만 발췌를 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군대 장관들로 더불어 아삽과 해망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어, 자역이 구별했다 그랬죠 예, 어, 특별히 더 이미 레위지파가 하나님의 예배에 부름받은 어, 지파지만 그 중에서 또 특별히 더 어, 찬양하는 자들을 뽑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여가 이러하니라 그래서 자 아삽과 아삽의 아들들은 왕의 명령을 쫓아 신령한 노래를 했습니다. 또 여두든과 그 아들들은 수금을 연주하면서 신령한 노래를 했다. 또 해만과 그 아들들은 나파를 부는 자다. 그래서 또 해만은 왕의 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왕의 선견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세 리더를 중심으로 어 비슷한 역할도 있고 약간씩 차이가 나는 역할도 있는데 잘 분담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들이 다그 아비의 수화에 속하여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어 하나님의 전에서 노래하여 섬겼으니 여기서 섬기다라는 말은 예배하다 이런 뜻이죠 예, 이 무리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나 제자를 물언하고 일례로 제비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네, 그몇 명의 리더가 다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어, 일이 몰리는 것이 아니라 음, 이렇게 어, 이 중에 실력이 있는 자도 있고 또 베테랑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자도 있고 또 스승도 있고 어, 선배나 스승도 있고 후배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들이 다 함께 힘을 합쳐서 음, 공평하게 또 공정하게 어, 제비를 뽑아서 지임을 어, 얻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뭐 당첨되고 꼭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 교대로 음, 특정 누구에게 일이 몰리지 않도록 어, 골고루 섬겼다라는 그런 뜻이죠 네. 다윗이 법궤를 모셔오던 당시에는 헤만, 아삽, 에단 등이 리더였습니다. 이들 세 명은 노제금을 연주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스가리아 외에 일곱 명은 여성 싱어들을 여성 싱어들에 맞춰서 비파를 연주했고, 또 레위 족장 중에 그나냐라는 사람들은 회중들에게 노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 지금으로 말하면 보컬팀장 같은 거죠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역대상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하여 그 형제 노래하는 자를 세우고 예, 노래하는 자 특별히 레위 사람들 중에 구별한 것입니다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함에 그래서 또 해만과 그 형제 아삽 그리고 어, 에단을 세웠다 그래서 이들은 간단하 얘기해서 노래하는 자라고 불려졌습니다 해만과 아삽과 에단은 노래하는 자였다 그리고 노제금을 크게 치는 자였다 그리고 스가리아 외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은 비파 연주자인데 어, 여성 보컬을 여성 합창을 인도하면서 거기에 비파를 연주했다 그리고 또, 뭐, 마띠디아 외에 여러 사람들은 수금을 타면서 어떤 여덟째 음이란 어떤 특정 음계나 화성에 맞춰서 어 예배를 임했다는 거죠. 어떤 키에 맞춰서. 그리고 그나냐라는 사람은, 어, 이게 지난 시간에도 읽은 말씀인데요. 노래를 익숙해서 노래를 주장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쳤다. 예, 그리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법기 앞에서 나팔을 불었다. 이렇게 찬양사역자들이 각각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었습니다. 음, 솔로몬 왕 시대에는 헤만과 여두둥과 아사비 여전히 다윗왕 때부터 계속 찬양사역을 주도하고 있었고요. 다윗이 찬양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찬양팀을 위해서 제작했던 악기를 계속 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다윗이 예배팀에게 악기를 후원한 것이죠. 네, 자역대하를 보겠습니다. 음, 역대하 5장 11절에서 14절인데요. 그 중에서 1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해만과 여두든 그리고 그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여기서 세마포를 입었다는 것은 구별되었다. 특별히 따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레위지파와 다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어, 어, 이 찬양을 전담하기 위해서 세마포를 입었다 이런 뜻입니다 단 동편에 서서 제금과 비파 수금을 잡고 예. 자 역대하 말씀도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6절은 때의 제사장들은 직분대을 모셔서고 레위사람도 여와의 호 악기 자 여호와의 악기라는 표현이 어, 흥미롭죠 하나님의 악기입니다. 네 하나님의 악기 그들의 악기가 아니에요 레이 사람의 악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악기 하나님의 악기 하나님께 속한 악기입니다. 그 악기를 가지고 서서 어, 섰는데 이 악기는 전에 다윗왕이 레이 사람으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려고 만들었던 거다. 예 그리고 제사장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었다. 예, 음 이렇게 어그 다윗 시대에 음, 세워졌던 사역자들과 또 그때 만들었던 악기들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에는 어떻게 찬양 사역자들이 바뀌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 여호사밭 왕 시대에는 역대야 20장 19절인데요. 그핫 자손. 그핫 자손은 고핫 자손이라고도 합니다. 또 고라 자손. 이 그핫, 고핫 또는 고라 자손 이 자손들은 어 어떤 레위 지파 중에서 한 계보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어 바로 헤만. 헤만 해만 쪽, 헤만과 아삽이 바로 그핫 자손, 고라 자손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 이제, 이여사바왕 시대에는 이미 이 초기 리더들이 다 아, 죽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 후손들인, 어, 이제, 해만이나 아사비 후손들인 그하 자손, 고라 자손들이 여전히 찬양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아스 시대, 요아스 왕 시대, 예, 요아스 왕 시대는 이제 요아스가 처음 왕으로 추대될 때 보면, 어,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는 또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분명히 찬양사역자가 따로 있었죠 노래하는 자가 어,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을 인도했다 따로 있었습니다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시대 역대야 29장 25절에서 30절인데요 왕이 레위 사람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자 하나님의 성전에 레위 사람을 두었다. 그랬는데 이 레위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로 다윗과 왕의 다윗 왕의 선견자 가 그리고 나단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명한 명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 명하셨다는 것이죠. 어 재금과 비파 수금을 잡게 하니. 예, 그러니까 이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사학자들이 악기를 연주하는 것은 어 그냥 스스로 음악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악기를 연주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악기를 연주할 때 이것이 내 어떤 단지 특징이나 취미인가 아니면 누구 어떤 다른 사람 때문에 하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명인가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어 사역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는 여호와께서그 선지자들을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반드시 명하십니다 선지자들로 어떻게 찬양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냥 우리에게 알아서 하라고 맡기시지 않고 지금 이 시대에도 성령을 통하여 계속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명령을 따라서 찬양한다면 찬양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자 레,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 자 세월이 꽤 흘렀는데요. 아직도 다윗이 만든 악기, 예, 다윗이 디자인한 악기를 가지고 이 레위 사람. 이때는 이제 뭐 아삽 자손이라든지 고핫 그핫 또는 고라 자손이라고 안 하고 레위 사람 이렇게 원래 레위, 레위 사람 하면은 원래는 제사 업무를 제사장을 돕던 자들이었는데. 점점 더 레위 사람들이, 어, 세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제사 업무는 좀 줄어들고, 점점 또 찬양 쪽으로, 남아, 남아있는 모든 레위 사람들이, 사실 이제 시대를 거치면서 성전이 퇴락하고, 또 여러가지 예배가 폐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어, 레위 사람들이, 어,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얼마 안된 레위 사람들은 주로 다 찬양에 집중했던 것으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집파나 계보를 말하지 않고 레위 사람이라고 통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했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았다 어히스기야 왕이 귀인들로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하여 다윗과 아사베시 자 이들이 찬양한 곡들이 그 당시에 유행하던 곡이 아니라 수백 년 전에 다윗과 자신의 조상 아삽이 지었던 그 찬양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뭐, 오래된 찬양을 해야 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바로 어떤 그 시대의 어떤 유행하는 것을 따라서 가는 것이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어, 들어있는 찬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어 성경에 나타난 찬양사역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 어, 이야기합니다 음 구약 때 특히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찬양사역이 활발했고 그 이후에는 찬양사역이 조금 약해졌고 어 그리고 특히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사실은 이렇게 전문 찬양사역자의 어, ,에 대한 기록이 신약에는 별로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뭐 찬양 사역자는 사실은 뭐 비성경적인 직분이다. 아,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이후로는 뭐 사도나 목사나 뭔가 좀 그런 복음 전하는 자나 교사나 이런 직분이 인정되는 것이지. 음, 구약 때처럼 찬양 사역 전문 이런 것은 사실은 뭐 구약 이, 뭐, 폐해졌고, 예체사가 폐해졌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무슨 특별한 지파처럼, 레위 지파를 따지고, 찬양하는 지파를 따지듯이, 그렇게 할수 없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 이 찬양사역의 시초는, 이렇게, 어, 하나님의 그, 당, 단지 다윗이 시작했다, 뭐, 솔로는 시작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어, 영원한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신약시대에 찬양사역자들에 대해서 특별히 기록되지 않은 것은 일단 그 기존 방식의 예배 제도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짐승제사나 성막제사, 성전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 찬양하고 어떤 예배를 인도하는 체제가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기록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영적으로는 오히려 여전히 제사장의 역할, 여전히 레이 사람 찬양하는 자들의 역할이 강화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 이제 아래에서 보게 될 말씀에 대해잘 나와 있는데요. 자 찬양 사역의 결단, 이 결단이 중요합니다. 그 구약 때는 자기가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 어떤 특정 지파와 어~ 자손들을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어~ 본인이 찬양 사역을 하겠다 안 하겠다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떤 지파 어떤 가족은 그 자손은 찬양 사역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아론의 자손들은 무조건 제사장을 해야 하고 또 레위 지파의 어~ 그 여러 계보들은 또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 제사 업무를 해야 했듯이 찬양사역도 그렇게 주님께서는 해만과 아삽과 여드든의 자손들에게 명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그 찬양사역을 하도록 태어난 것이죠 어, 구약 때는 그렇게 혈통을 따라서 주님께서 어, 어떤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오시고 성령께서 어, 사역하시는 이 시대에는 이제는 우리의 자원함과 의지 그리고 헌신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론 여전히 사람들을 부르시고 계시지만 구약 때 같이 법으로 정해서 하나님의 주도로서 사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지를 맡기셨습니다 성령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인데요 우리가 성령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사역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는 이제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어, 이 시대는 자원함으로 사역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지를 맡기셨습니다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자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자들은 뭐 음악을 잘하고 못하고 또는 찬양 직분이 어, 있냐 없냐 다른 직분이냐를 떠나서 모든 크리스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 이들은 구약 때, 구약 때는 레위지파가 독점했죠 레위지파가 찬양을 독점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때 여러 가지 봉사들을 레위지파 외에는 다른 지파는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모든 믿는 자들 어, 레위지파는 물론이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모든 지구인들이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만 믿는다면 그래서 성령을 모셨다면 누구나 바로 구약대 제사장과 레위지파가 했던 그 사역들을 할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특별히 따로 구약대같이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저렇게 드려라 또 어떤 지파가 어떤 사역을 해라라고 지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모두에게 사역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제 각자 마음에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말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은 레위 지파를 말합니다. 구약 대의 레위 지파 같이 또는 아론의 지파 같이 그렇게 선택받은 예배를 주관하는 족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네, 왕이나 제사장들은 다 혈통을 따라서 됐습니다 다윗의 혈통만 왕이 되었고 또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이렇게 어, 육신의 혈통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어, 보혈의 공로와 성령을 통하여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오늘날의 모든 크리스천들은 이미 영적인 레위집하고 영적인 제사장이다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요 자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나라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세계의 만민 중에서 선택받은 나라죠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은 어, 이스라엘이 여전히 어, 선택받은 나라여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특정 나라가 나 국가나 민족이 선택받은 나라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는 나라는 무슨 어떤 나라든지 다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으면은 거룩한 나라로부터 끊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히브리 민족만 주님의 소유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 그를 의지하는 모든 민족이 다 그의 백성이 되었죠 자, 이렇게 제사나 어떤 선민에 대한 사역에 대한 문을 모두에게 개방하신 이유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구속하셔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주님의 성품과 사역을 선전 찬양으로 선포하다 이런 뜻입니다.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오늘은 우리 모두 믿는 모두가 찬양 사역자고, 사실 모두가 목회자는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어, 제가 이 단원에서 따로 찬양 사역자에 대해서 알아본 것은 어, 여기서 말하는 찬양 사역은 어... 신약 성도들의 보편적인 사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 말씀처럼 이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신약의 모든 믿는 자들이 다 제사장이고 다아 어, 선택받은 백성이고 어 그런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그 어, 구원받은 성도 중에서 특별히 음악의 달란트를 받아서 음악으로 부르신 사역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음악을 통한 사역을 하는 또 그렇게 결단을 어 내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아 찬양은 모든 성도가 다할수 있다 네 맞습니다 찬양은 모든 성도가 다할수 있습니다 또 심지어 말씀도 목사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령 받은 자들은 다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음악을 통해서 좀더 전문적으로 그 역할과 역할을 분담하는 사역을 말하는 것이고 예, 말씀도 목사님들처럼 설교자처럼 특별히 그 말씀 쪽에 달란트를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또 특별히 구별된 한, 어, 사역을 하는 것은 어, 이 말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 전체 믿는 자에 대해, 대한 말씀이고 어, 이 단원에서 말하는 찬양 사역이라는 것은 그중에서도 특별히 음악 사역을 통해서 부름받은 또 자신이 자원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찬양 사역의 결단은 자기 결심만으로 되지 않죠. 예. 무슨 CCM과를 가고 예배인도과를 과, 가서 졸업한다고 해서 찬양 사역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은 더 이상 구약때처럼 일방적으로 어떤 특정 집파나 혈통에게 명하시지도 않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리고 주실 이게 중요합니다 이미 우리는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뭐 50% 정도는 타고난 것 같습니다 음악적 재능을 이미 주셔서 태어났는데 하지만 제가 그것을 주님께 드리고 어 음악 사역자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그때부터 나머지 50%가 제게 주어지기 시작했고 아직도 계속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 하나님이 주신 그리고 앞으로 주실 음악적 재능과 또 성령으로 말미암은 마음의 소원함 이게 주, 제일 중요합니다. 자신이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 마음의 소원함 그리고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어 그렇게 했어도 계속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어갈 길을 주님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을 평생하겠습니다 음악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라고 어 담대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다 끝났어도 제일 중요한 건 주님의 때입니다. 주님의 때까지 계속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인가. 자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각 사람에게 알맞게 각자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 사역을 꿈꾸시는 분들 또는 부름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이미 찬양 사역을 하고 계신 분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일이 아니라 주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하느냐 그래서 계속 자신이 할 사역 또는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계속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찬양사역자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요인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는 음 찬양사역을 하기 이전에 먼저 스스로가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은 찬양사역을 준비하고 그 일을 바쁘게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다른 사람을 찬양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경우는 많은데 정작 자기는 찬양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 그러면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찬양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찬양하게 만드는 사역은, 어, 사실은 불가능하고 아무 의미가 없지요. 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